짐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운동 네. 운동복 이 바다인데 한 명도 안 써봤거든요? 짐 대박이다 뜨거운 호드 그리고 이거는 유미언니가 계란 쪄 먹으라고 15일치는 아니지만 빠지도 있어서 레시 가르침 필요할까? 그 다음 전기장판도 챙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캠핑카를 빌리러 왔습니다. 짠! 이용가자요. 사장님 네. 혹시 이거 카메라로 좀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하셔도 되는데 차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차안 갖고 오고 그냥 이거 끌고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혼자 계속 여행 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연허증 갖고 오셨죠? 네. 대학교 작성하신 다음에 털를 침묵하는 거, 촬영하시면 돼요. 네. 다 캠핑장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오토 캠핑장으로 잘하셨어요, 왜냐면 네. 캠핑장 안 가시면 은못 네. 쓰시는 게 있어요 이 냉난방 시스템이라 전자레인지는 못 쓰세요 아 제일 중요한 사항이 높이 음. 높이가 2 m 9 5예요 정확히 네. 무조건 톨게트맨 우측에 거긴 바가 없습니다 음. 휴게소에 들리셨을 때는 버스 대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 대놓고 갔어요 캠핑카 사고가 비일비재한 게 휴게소에서 타양용직들이다 네.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네. 45도로 여기 네. 다습니다그 아. 아. 사고가 제일 많아요 지붕 안 빠지면 금액이 오마원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고가 저희가 100대 나가면 한두 대나온게주정차하다가 가요 아. 그다음에 모래사장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캠핑카는 긴급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 자비도 네. 다 빼셔야 되거든요. 음... 특수견이 좀 들어왔고. 네. 그럼 상당히 나올 니까모래사장 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전국을 쭉도시는 거예요? 전국은 아니고, 네. 강원도, 울진, 울산, 부산, 이렇게 마무리하니다 아, 그요 272만원에 부가세 별도고요 네. 요즘 많이 빌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네. 걱정했는데 오히려 네. 캠핑카도 다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야이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여기 이제 벙커 베드라고 해서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음. 살짝 들어서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시고 음 여기 쿠션 보이시죠? 네 쿠션이 내려오면 돼요 아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아 이건 몇 명까지 안 무너져요? 여기 500kg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쪽창들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2 음. 2 0트가 여기 있고요 뱅시면 아 되고 네. 있나봐요. 어, 네, 됐다. 네. TV도 있네요. 네. 네네. 좀 어. 그러면 혹시 와이파이도 돼요? 와이파이도 돼요. 아. 네. 네. 좀 작다, 이, 전체적으로. 네. 작다 하시면은 이 오디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어? 네. 우와.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 내려오셔서 뭐더 조절하게 불편하시면 요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음... 똑같습니다, 기능은. 제수 네, 히팅. 네. 아예 저녁에는 히팅으로 맞춰시면 돼요. 음,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니까 기름이 안 먹는 거예요. 그 이거 세팅이 안죠요 이렇게 하시면 네. 요거 이제 맥스 팬이라고 해서. 네. 전원만 그냥 켜주시면 돼요. 어, 이건 뭐예요? 상기 아. 비가 안 온다 할 때는 요게 더 낫습니다. 자연, 자연. 음. 자연 네. 위로 쭉옮겨주 음. 아. 우와, 바람이 강할 때는 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자세를 해주시고요. 네. 앞에, 네. 앞에가 가림막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음. 보시게 되면, 똑딱이가 양쪽에 있죠? 네. 네. 그 똑딱이 양쪽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이 빼시고. 하세요. 네. 올린 상태에서, 잡고서 쭉내려주시면 네. 우와. 우 내려주시면, 네. 자, 여기 앉아있는 게이기로 나오고요. 네. 음 앉아있는 게 나오고요. 네. 음 우와. 이렇게 나오고. 자리에 네 자리에 아, 아, 그러면 엄청 많이도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니까 네. 낙장지가 다 붙어있어요. 냉장고 음 냉장고가 한상 가동이 되고요. 외부장에 네. 대 상관없이. 어 어, 살고 둡니다. 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요. 아 이게 화장실이구 네. 아이고. 우와. 이렇게 됐어요. 화장실도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있어요. 경기가. 어, 그러면 네. 만약에 이거 계속... 비워주셔야지. 아 어떻게 비워요? 외부에서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 네네. 네, 네. 네. 컴퓨터 스위치를 켜주셔야지 불이 나옵니다 아 쓰시고 쓰시면 되고 네. 빼서 쓰셔도 되고요 왜이나네 어 느끼시고 네. 이렇게 올리시다나는 닦아쓸을 입다 이렇게 올리시고 <웃음> 우와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화기셨어요 네. 대시고 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100% 깨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니다블라스가 네. 힘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올리신 다음에 네. 위로 올리면 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아, 어, 콧 주전자, 그 다음에, 도마라, 면칼과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아 밑에는 전기포트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어. 그, 이렇게 면 되고요. 음 어, 휴게소들리셨을 때는, 네. 앞에는, 예, 그냥, 시동키로 잠그시면 되고, 네. 뒷문은, 항상 여길 잡고, 음 세게 잡시면 돼요. 음 그, 모든 수납함은 양쪽 다, 이 구멍을 누르시고, 당기시면 돼요 아, 앞으로 네. 여기 릴레프 네. 채어랑 미니 체어가 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네. 뒤쪽에 네 구이망도 이건 쓰시고 버리시면 돼요 구이망은. 그 다음 에 여기 테이블, 아, 네, 테이블. 테이블까지 예예. 치고 이첫 번째 거 네. 여기렇게아 네. 우와.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콘테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네. 이걸 이렇게 꽂아주시고 일단 일단. 그 다음에 <웃음> 돌려주시면 돼요 아 이거 그늘막 그거예요? 이거? 이거 그거 봤어요? 캠핑 그 핑크래 그거에서 그늘막의 단점은 바람이 네. 아주 하다는 거예요 사일 아. 잡고 뺀 다음에 네. 쭉 네. 쫓아오셔서 네. 두 번째 고인목을 빼세요 아. 그냥 부시도로 그냥 내려오면 돼요 아이거 혹시나 비가 온다 할 때는 네. 네. 한쪽이 낮춰지게 네. 여기 불이 타 있고요 아네그 다음에 아. 여기 이제 뭐 음. 번개탄이랑 코치랑 네. 장갑 다 있으니까 우와. 집게 그 다음에 이 용도는 뭐냐면 문져가지고 시면 됩니다 아 물통 네, 물은 그렇죠. 계속 제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이거로 그러면 다 쓰면 몇번 네. 정도 옮겨야 돼요? 완전히 다쓴 다음에 이걸로 옮기면 여섯 번 정도 아 거야. 네. 야 돼요 경유고요 매부 전용도라는 방법 캠페이에 네. 가셨어요 네. 콘셉트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 돌돌이를 드릴 거예요 네. 중간선에 딱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누진. 빼실 때는 이 파란색 레바 네. 누르고 되고요. 아 네. 장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렸어요 감사합니다. 신수장군 덕분인데 맨날뭐다 넣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넣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이제 동지카트지가 있는 곳이에요. 음. 양쪽 다 눌러주시고요. 네. 당기시게 되면 네. 용변은 다들기 아, 차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용변이 끝까지 차기 전에 비우증이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하다가 출렁일 어, 때 물이 네. 넘칠 수도 있으니까. 아아 그래서 아. 공부하자서고부하셔서 네. 아까 네. 여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버튼. 네. 그다음에 차량은 네. 동일한데요. 네. 저기 오토 에어소스라고 그래서 네. 안 만지시면 됩니다. 오토로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네. 후진하시게 되면 후방 카면 여기 나오. 블루투스 네. 이것도 네.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놓습니다. 습이다 주가할 어... 높이 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갑게기 붙이다 네. 보면 보조금을 높은면잘수가 있어요. 상해인데 후방 음... 카메라를 또무 믿지 마셔야할게 후반 카메라 믿자고 여기에 있어요. 요 위가 다사각시대가 되겠죠. 백삼십 도까지 도 나가는데 한팔 구십 도로 안 되는 거예 네. 연락을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웃음> 저 근데 이거 주사는 까먹으면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네. 만약에 일반 아 일반 차세는 그냥 여기서 가깝게 보시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있으므로 칠해당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떡해 감사합니다 보면 전화질 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늦더라도 꼭 전화 주시고요 네, 전화 드려도 돼요? 네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네네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어떡해요 너 제가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어, 됐어. <목소리> 어, 됐다.